안녕하세요 감성우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경기도 광주시 오포메산리에 위치 있는 베스트빌 현장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메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벌리의 옆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인과 광주의 가운데 정도에 위치를 해 있어서 광주 쪽으로도 용인 쪽으로도 좀 이용이 좀 편리한 곳이고요 43번 국도와 57번 국도 모두 이용이 편리한 곳입니다 어, 이곳은 지금 도로변 바로 인근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자차 이용을 하시게 되면 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마트나 은행, 기타 편의시설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어,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곳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평지에 입지를 해 있고요 어,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테리어도 굉장히 깔끔하고 어, 작은 방에도 모두 시스템 에어컨이 붙어 있어서 어, 옵션 사항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정 중이기 때문에 전화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